주변에서 다 미쳤냐고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아니 모니터에 비친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간호사가 돼서 제가 하늘에서 이제 환자를 볼줄 어떻게 알겠어요.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시도하면서 살것 같아요. 해보니까 좋은 걸 알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잼 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은 너무 채워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의 종량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제 듣는 결론인데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아서 더잘된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냥 한 발자국이다. 한 발자국. 그거면 은 달라진다. 약간 이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할수 있는 게또 있어. 음, 잘하고 있어요. 가세요. <웃음> 청년때저 제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막막했던 건 없었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도 그래요.